나소서, 내가 구워. 구하소서 내가 구원을 복되게 나이다, 날 구하소서. 내가 구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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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 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춤이에요? 네 요새 유행한 춤미애요. 그 일본 고양이 아니야? 일본 고양이? 아니야 아, <웃음> 네. 아니, 이거 기영니은 댄스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그 여자 유튜버 있는데. 아. 처음 처음 보는데? 어, 어, 이거 정우성도 하고 이정재도 했어요. 이거 하면 완전 대스타 되는 거예요. 아, 유튜브 맞아요. 좀 한번 보세요. 네. 네. 음. 그렇구나. <웃음> 내가 대스타 되고 싶으면 <웃음> 유일가 별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웃음> 안 따라 할래요? <웃음> <맛있다. 굳이>. 네 <웃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촛불전진 채널에서 라이브로 예, 댓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에 또 양목사님 정치하시나요? 뭐이런 거. <웃음> <웃음> 오늘은 이 채널에서 밝히시죠. 아나 지겨워지. 지겨워지겨워. 연락을 엄청 많이 받으시요 지금. <웃음> 아 그쵸. 그리고 막 댓글로도 막 계속 쓰고 그랬는데 아, 이제 요구점은 좀 뜸에 뜨막해졌는데아 아. 다행이네요. 해명이 다 됐나보다 아, 아, 언제 해명 하셨든 계속 해명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계속 맞습니다. 계속 네, 짜증나서 <웃음> 이제 짜증이 막 올라와 확 올라와 자, 어, 원래 어, 같은 그래. 얘기 두번 하는거 되게 싫어하시네 두 번까지 참어 <웃음> <웃음> 세 번째부터는 아 진짜 오늘은 짜증이 확 야, 진짜 올라왔어요 진짜 진정한 ESTJ 느낌이다 음, 네. 아 진짜 아, 정치 아.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진짜? 저요? <웃음> <웃음> 네 번째 질문하는 거예 <웃음> 아, 이제 방송이니까 참아야지. 참아야 되는데. 저는 그,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실은. 정치 한번 해서 확바꿔버릴까 이런 생각 하는데. 문제는 내가 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저 같은 사람은 가면 타겟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막다 까잖아. 국진당도 어... 까고 민주당도 까고 수박 <웃음> 수박 <웃음> 수, 방송에 이렇게 해도 수박들을 수박. 까고 막 이러잖아요. 음, 음. 그럴, 그런 거 하나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윤명향 의원처럼 그런 음. 사람이 될윤명 조국 장관님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나는 내부에서도 공격하잖아요. 그럴 거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저의 위치가 음. 제가 무슨 뭐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거나 또 뭐~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뭐~ 현실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거보다는 그냥 목사로서의 위치 시, 에, 세상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뭐~ 그게 제 위치가 아닌가 음. 싶어서 저는 그거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웃음> 근데 목사 출신이 정치인을 한 경우는 무니큰 무리가 없죠 장재원 아버지 어? 장재현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 정치를 진짜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나쁜 그리고 해네.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정광훈, 아, 정광훈. 정광, 정광. 정광. 아직 그러니까, 김용민, 김영민김 사장 장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특이한 케이스죠. 거꾸로죠. 수사 아, 평론을 이거.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케이스고.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원래 네. 목사가 네.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 중에도 있는 걸로 몇명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닌데 그걸 밝히질 않아. 의도적으로. 아 왜요? 그러니까 음.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하다 목사가 지옥구 나가봐. 음. 불교, 음. 카톨릭, 다른 종교 안 찍어줄 거 아니야. 음. 아, 그래서 정체성을 숨기. 그렇죠. 일단 표심을 그런 게고또뭐 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김민동 교수님 목사님이잖아. <웃음> <웃음> 그것도 그러니까 <웃음> 저는 진짜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목사인 걸안밝히시잖아요 잘. 음. 근데 저는 맞아, 맞아, 맞아. 다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왜냐면. 본인의 위치가 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굳이 목사인 것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음... 없고.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음, 교수님 맞요 최진봉 교수님, 했잖아요. 그 언론 전공입니다. 어... 최진봉 교수님 목사. 어... 네.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많으셨네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있어요. 그분들은 뭐가 있잖아. 옆에 타이틀이 있잖아. 나는 뭐가 없어. 애초부터 목사였고. 어... 나는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밖에 없어. 내가 어... 박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근데 네. 그런 직업이 있는 분들이 목사 안수를왜 받으시는 거죠? 네. 보통 너무. 이명박 같은 사람은 보통 장로, 이런 거는 음... 다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네.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런 위치 자체가? <웃음> 예. 그런데 이제, 그, 오래전에는 특히 이제 뭐 그런 목사는 사역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음...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또그 이제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저는 그 김태영 소장님 있잖아요. 네. 그런 심리학처럼 음그 공부 좀 하고 싶어. 사회심리학 같은 거나 진짜 그래서 제가 김태영 소장님 방송 을 내가 계속 들으면서 저로 공부도 하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그쵸, 그쵸. 그래서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뭐 케이스는 다 여러 가지라고 봐야죠. 어, 근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있는 것보다 뭔가 전면에 더 나서는 어떤 혁명가 그런 느낌이 <웃음> 훨씬 <웃음> 정치 말고 혁명경 겸직하셔야겠네요 네, 겸직 혁명가라, 혁명가라 국회로 목사를. 혁명가 <웃음> 네, 근데 <웃음> 그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렇게 막 소리 빽빽지로 부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음, 그쵸 그렇죠. 내가 막 강한 아까 그러니까 내 성격이 강한 성격이긴 하지만 강한 성격 그대로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방송할 때도 나는 천저근하게 얘기해요. <웃음> 여기 오니까 내가 우리 지금 이, 이 분위기는 방송 띄우려고 내가 좀 소리 톤도 높이는 건데 재방송에서는 음... 내 목소리 안 들린대. <웃음> 아, 막 내가 열심히 부르다가 말을 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안 들. 려아 <웃음> <웃음> 그런 처음, 사람이에요. 처음... 목사님 뵀을 때 제가 또 사람 만나면 첫인상 물어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첫인상이 뭐였냐면 그때 우리 사회 보러 나왔을,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양희삼 목사 이렇게 떴길래 사회? 너무나도 정적이고 말씀도 너무 없으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회를 너무 조근조근하게 사회? 발언 아니고? 아니 사회! 그때 음, 그 오셨다고? 누구 하여간 어, 너 정말 죄송한데 누구 어떤 윤석열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스트 찍히 하셨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할 때. 아 사회 보셨었어. 아아 보셨었어. 아 네, 네. 오담, 대담, 대담. 어, 대담, 대담 사회. 네, 그래서 네. 너무 네. 정적이시다. 와, 대박이다. 역시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은 네. 아니셔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 아, 캐릭터. 아무 데나 가서 발을 뻗지 않습니다. <웃음> 천의 얼굴을 가지고 <웃음> 정말 천의 캐릭터를 아니, 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 해야지 아무데나 <웃음> 가서 헤드거리고 이러나. 이 이러나 얘기처럼 이러면 안 된다고 자기 <웃음> <저는 웃음> 캐릭터죠 어? 어? 저는 하나의 캐릭터만 네. 고맙습 <웃음> 그래서 그러는 것 뿐이고 <웃음> 네. 그리고 연설 연설을 하니까 연설을 할 때는 연설을 지금, 그, 냥 설교하듯이, 아, 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근조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만 하면, 설명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와, 와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오셨어. 오셨으니까, 뭔가 스트레스도 풀어드려야 되고. 음. 네.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그, 이, 애끓는 마음도 좀 이렇게 풀어드리기도 해야 되고. 또, 저 못된 놈들 한번확 먹이기도 해야 되고. 음.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 뿐인 거지. 어. 제가 무슨 혁명가거나, 그참참안 맞아요. <웃음> 내가 원했던 <웃음> 너무 맨날 성규정 이런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뭔지 알아? <웃음> 진짜 하고 호주 여행. 이거 노래 노래 찬양. 찬양. 아, 아, 아 찬양 음. 맞아 목사님 음. 노래 하실 때 제일 멋있죠. 저 약간 간직하고 싶은 재질. 아무 말이라도 하세요. 죄송합니다. 마세요. <웃음> 아니, 아니, 왜 오빠 당신이 오빠 나를 간직해요? <웃음> 오빠의 사모님이 나랑 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대요. <웃음> 네, <웃음> 어, 감합니다뭔 얘기 하다가 나왔었는데 좀조심해그야는데 아, 죄송합니다. 응. 감사드립니다. 전니다 <웃음> 근데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아니었어. 아, 그렇죠? 뭔 <웃음> 이야기를 하다가 좀좀 조심해야겠다. 아, 이 그래서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그 비보를 들었어요. 비보. 비보. 아, 비보. 그 아, 진짜 이을 수가 있냐? 성공회에서 성공회 신부님인데 성공회 음. 신부님이 윤석을 한번 페이, 페이스북에 비판하는 걸 썼다고 바로 면직이 되어 그랬어요. 음. 와 근데 진짜 심하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 성함이. 저도 아까 성함이, 그 기사를 봤는데 어. 성함이 성함이. 김규돈 도. 신부님. 어, 김규돈 신부님.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그 추모제 때 강론을 하셨던 미카엘 신부님, 네. 박주환 음. 신부님은. 거기 그 징계 먹었어요. 그때 한번 뭐 하시고 아, 페북에다가뭘 썼다가 어... 페북에다가 이제 윤석열이 뭐그 순방 비행기 어... 중간에 떨어지는 그림까지 해가지고 올렸다고 어... 성직사로서의 품행이 뭐 바르지 못했다 해가지고 징계 먹어서 지금 성모 성무, 성무 집행장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 신부로서의 지금 일을 못하게 돼. 네 아니 근데 진정한 신부님이라면 옳은 음. 편에서 가지고 제대로된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신자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이런 말인데 그 집회에 나가서 징계를 먹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페이스북에 어. 뭘 그런 거있 나가겠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음. 비행기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떨어져 죽는 거를. 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품자 짤인데 이거를 음.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2라는 글을 올리셔가지고 생명, 무슨 생명윤리 위반인가요? 뭐 그런 거잖아요? 음. 너무 근데, 근데 거리의 신부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웃음> 꼭 이렇게 성당에 꼭 신부가 되셔야 되는 거아데 성경에 아니겠지? 보면 <웃음> 어, 악인들 그렇지. 죽으라는 기도 엄청 많이 나와요 <웃음> 네. 시편에 아. 보면 막 저주하고 그 자식들까지 막 저주하고 어. 이래요아 진짜요? 그거 왜 문제지? 성경대로 사셨는데. 어, 그러니까. 왜 문제지? 그니까 성경대로 했는데? 너무 빡세게 하시네 천주교에서. 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네.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죠 엄청 이게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그 박주환 신부님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뒤에 계신 신부님이 계세요. 어, 뭐. 뒤에 배우가 있어 있겠어. 있어. 누구라고 <웃음> 말을 못 하겠는데. 오다, 청, 통화 한번 했어. 박주하신 어... 분님은 네. 통화가 안 돼, 지금. 전화 어... 안 받으셔. 그랬더니, 음... 목사님, 우리 그냥 거리에 종교 하나 만드시다. <웃음> 역시. 네, 같이 해서. 그렇네, 거리에 목사님. 민, 민중 종교 하나 만드시다. <웃음> 아, 나는 콜! 아, 나는 콜! <웃음> 전주교와 개신교가 지금. 음. <웃음> 그렇네, 이제 하나가 돼서. 근데 음. 생각해보니까 정말, 목사님, 그때 저 종교 종교인분들 나오셨을 때,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예배 보는 느낌 들더라고요. 네, 그 집회가 네, 체가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예배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음. 그렇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이 안 나오잖아. <웃음> 아, 헌금은 이제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성공회 대정교구에서 음 그... 거기는 에 성공회는 아니고 네. 카톨릭 어 예. 여기는 그 박탈당한 곳이 성공회잖아요. 예예, 거기는 예. 원주, 원주가로 원주세요 그런데 예. 여기에는 이제 그 김규돈 신부님 네. 얘기를 김 신부가 하느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무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실했다고 판단 사제직을 박탈하는 직권 면직을 공포한다 이렇게네요. 했아그 네. <웃음> 성공회가 실은 상당히 개혁적인. 그쪽으로 어, 네. 알려져 있고 우리 웬만한 분들도 성공회 신부, 성공회 교수님들도 많잖아요 성공회 대학교 네. <웃음> 근데 정교가 그만큼 한국 한국에 와서 얼마나 보수화되고 수고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음, 네. 음, 아, 성공회는 영국 국교거든요 음. 네, 영국 국교 네. 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정도 음. 신부님인데 결혼은 해. 아, 어머. 네. 신기하네. 근데, 예, 어떤 형,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건 약간 카톨릭 같고, 아. 그런데 <웃음> 성공회가 상당히 그 중용이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런 그 균형 잡혀 있는 음. 사회에 대한 것과 개인의 어떤 신앙이 균형 잡힌 곳입니다, 음. 성공회가. 그렇게, 그렇게 수구꼴통들이 아니거든요. <웃음> 네. 근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겨, 결정을 이렇게 <웃음> 세게 냈네요. 이제 그게 뭐 야로가 좀 있었다는 설이 있어요. 야로. 네,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 아니고. 아, 이런 게 네. 재밌는데. 네. 아, 쉽다 약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네. 네. <웃음> 네. <웃음> 일종의 그건. 권력 싸움. 약간 네. 아, 네. 그 안에 내부 네. 내부에서. 네. 네. 음. 그래서 뭐그 투표권을 하나를 없애야 누군가가 음. 어떤 뭐 중요한 요직에 뭐그 음. 선출이 될수 있는 음.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있었는데, 어, 너요놈잘 됐다. 요 차매 그냥, 그냥 아 그랬다는 설이 있는데, 뭐 저는 잘 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웃음> 네, 내부 내부 사정이니까 제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음. 네. 어쨌든, 그 지난주에 이제 그 지지난주에 발언을 하시면서 정말 국민들의 그 울불 막 풀어주셨는데, 음.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냐면, 음. 이제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아무도, 아무도 말을 못하겠다. 아무도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 채가 물리는 느낌. 아무도 말을 못하게 만들고 실제로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음... 본인한테 직접이요?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구나 이런. 네. 아 네. 네. 소속된 골, 교국에... 권력에서 교구 교구나 위로 아 위로 압력을 내렸다. 이 음... 몸짓거리입니까 이게? 뭔 짓거립니까, 이게? 수, 전방...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넣는군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음... 못 그러니까 이렇게 두더지처럼 못 나오게. 하나 콱 아. 대리 잡아가지고 끝내버리려고. 아. 성공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근데 개신교는 다르다. <웃음> 개신교는 위아래가 <이> 없어. <웃음> 족보가 없어. 아니 나는 족보는 있지. 있는데. <웃음> 족보? <웃음> 어. 개신교는 꽁 잡는 게 매야. 아. 그러니까 튀는 놈 튀어서 잘 되면 땡이야. 음. 네. 그 이유는 강제금또 아, 있어. 아좀 자유로 강금처럼 그러니까 어둡게든 전광처럼 튀든 양광처럼 튀든 누가 이거를 제재하거나 이런 틀이 별로 없구나. 아, 있긴 있지만 네. 좀어 교단 나가버리면 돼. 아, <웃음> 아, 아. 혹시, 내가 여기만 있으면 나 나가버릴게. 그럼 나가면 오. 돼요. 어, 네. 생각보고 치고, 그러니까 이래서 사고 치고 목사가 징계 딱 때리려고 하는 순간 교단 탈퇴. 아. 그럼 목사는 목사야 계속. 오. 네. 목사직은 거예요.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웃음> 바쁘않아요 <그냥> 장단점이 <웃음> 있는 거지. <웃음> <웃음> 그래서 근데, 뭐,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데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않아? 음. 저한테 아직까지 그런 게한 번도 없었다는 거. 왜요? <웃음> 어, <웃음> 어, 가장, 가장 위험하신 분니까 존재감이 없나봐 <웃음> <웃음> 아니면은 저놈 건드렸다 미친 게다 <웃음> <그냥> 물린다 쟤한테.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네. 두 그... 번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잘못 물리면 안 된다 음.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그런 이 단어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목사에게는 아, 없어요. 맞아요. 난 근데 목사님 같은 분 그렇죠. 처음 봤어. 목사님으로는 처음 본거 같아요. 아니 왜 저기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도 꽤 계시잖아요. 음. 세월호 음. 때 광장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그 주로 진보적인 교단에 계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네. 거기는 음 그냥 교단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동성애라든지 음. 동성애를 그 저그 동성애를 이렇게 막하지 마라. 음. 그렇게 해서 그런 교단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단에서는 하는데 어, 저는 완전히 그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쪽 완전 오른쪽 음. 끝에 있는 교단이란 말이에요. 아 장로에 제일 큰 교단이고 음. 힘도 나름 제일 큰 교단에 제일 보수적이고 한데 갑자기 뿅 튀어나와가지고 두더지인데 안 잡히는 두더지. 네. 계속 뭐 이렇게 때리는 데안 들어.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처음부터. 니들이 양만. 뭐라고 하든. 처음부터 저는 뭐이 못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 연설하는 것도 있잖아요. 앞뒤를 생각을 잘 안. <웃음> 그래서 뜨거워. <웃음> 뒤에는 아니, 생각 안 하기 진지 때문에. 뒤에는 생각을 잘 안. 이거 해야 된다 생각하면 어.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 무조건 그냥 해요. 음. 그냥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하고 나서 한몇주 지나고 나 보니까 어 내가 뭔 짓을 했지? 이게, 아, 이게 이런 분위기구나 그래가지고 뭐아 뒤에 앞뒤 생각 안 해요? 뒤 앞만 생각하는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 보고 그냥 난 오,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어 근데 이제 나 같은 목사들이 많지는 않고 또 일단 저는 환경도 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 내가 뭐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물론 각오는 했죠 처음에 내가 이제 처음에는 문제 있는 목사들 음. 그리고 교회들 내부 비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음. 근데 그 한두 달 하고 나니까 그 저한테 제보가 왔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음.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다 취합을 한대요 음.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 뭐 어떤 소식들 이거를 다 취합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 알바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어, 200만원씩 받고 200만원씩 어, 받고, 200만 원씩 어? 받고, 200만 원씩 어머, 받고 제가 그 알바를 누구 목사에 대해서 다 조사해가지고 보고해 줬어 네. 이번 오, 주에는 오. 어떤 놈이 욕했다. 이, 이번 주에는 어떤 놈 어디서 칭찬해 줬다. 뭐 오. 이런 걸다 종합해가지고 보고했대서 그 목사들이 목사님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건왜 지들이 다안 건드리냐고. 어, 그렇네. 근데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 노조 만들까봐. <웃음> <웃음> <웃음> 목사 패스터 유니온 이렇게 해가지고. 오 세상에. 네.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들이 볼때뭐 컸다고 생각이 되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는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 그냥 합니다. 어... 네, 하고 하는데, 아, 요즘 짜증나, 진짜. 목사님 <웃음> 뭐 정체하실 거예요? 어. 네, 느낌으로. <웃음>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더 화가 나고 더 힘이 빠지는 건, 저일베라든지 정광훈 부류라든지, 그놈들이 나를 욕하는 건 어... 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 아, 그렇지요. 네. 일배한테 욕먹으면 잘 산다는 뜻이야. 음, 난 그런 건 괜찮아. 근데, 뭐, 좀 같이 우리 진영에 있다는 분들이, 뭐, 무슨, 뭐, 바른 행시, 옳은 행시를 하라고 그랬다. 뭐라고 아, 그랬나? 아, 나 확자증이 올라오는 거야, 오늘. 너무 속상하네. 네. 내가, 내가, 그런, 내가 생각 안 하고 나는 진짜 재지 않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음, 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웃음> 정말 <웃음> 목사님 전합니다. 힘내라 내라 여러분 네, 야기성 목사님 정치 안해요 정치 안한다고요 안안 승질나가지고 다 보기 시드데가 때려치고 딴 데나 가버리면 어디 호주나 시드니아가서 <웃음> 놀러가면 <웃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시는 게그 사람들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떠나보내기 위한 음. <웃음> 목사님을 우리 곁에 떠나보낸 다음에 캥거루와 함께 양 목사님 정치하신다 해도 지지할 겁니다 이러지 마안돼 <웃음> <웃음> <돼요>, 오해받아요 <웃음> 다 하지마 이런거 나도 목사님 정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마 아, 안 하기로 했잖아 목사님 정치를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오늘 아, 주제로 진짜. 돌아가시죠. 네. 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음. 공부하다가 죽을 뻔했네. 아 머리 지나칠. 실 음. 근데 우리 장국장이 궁금한 거다 어디 갔어요? 아 음. 저요. 있 있어, 있어 있어 있저 있어. 있어. 네. 황금 음. 제게 많아요. 더 어려우니까 제거 먼저 시작하고 <웃음> 네. 마지막에 쉬운 거니까 이제 하세요. 아,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종교와 전쟁에 대해서 네. 갑자기 우려한졌 어... 오... 어제 키워드가 십자군 전쟁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아니 나 이거 무슨 딱 대학교랑 들어가면 교양과목 중에서 종교와 전쟁 약간 이런 그런 느낌. 거 있잖아요 그죠? 있지, 역사, 있지 역사적으로 근데 제가 전쟁을 잘모르그 전쟁과 종교의 관계를 어렴풋이 그냥 들은 것만 있다 보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랑 요즘에 이제 남북 관이나 북미 간의 이제 전쟁 위기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반도에 중요한 정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안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뭐 이런 걸 접목시키면 어떨까? 음. 어, 나는 생각이 어제 갑자기 밤에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단 그 종교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하나는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음. 하는 거. 물론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종교의 믿음과 신념의 차이로 일어나는 음.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뭐 종교끼리 전쟁하는 거죠. 예를 음. 들면 카톨릭하고 국여와 신교의 싸움. 음. 엄청 죽여요. 음. <웃음> 엄청 죽입니다. 음. 그리고 네, 그런 전쟁은 신념에 대한 거니까 뭐 실은 제일 무서운 게 신념이잖아요. 맞아요. 네, 신념의 차이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은 이제 음. 그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내걸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은다돈 때문이다. 음. 고대에서요. 부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오. 네. 왜요? 다 싸워서 이것을다 그러니까. 뺏는 거예요. 아땅 아, 따먹기 노도 뺏기고요. 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다 뺏어, 뺏어서 노예로 삼고 음. 네. 그러니까 고대에서 전쟁 지금 전쟁은 지금 전쟁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음. 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 그런데, 고대에는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우리가 썼던, 그, <웃음> 들어갔던, 전쟁하면서 들어갔던 돈 있지. 니네들 음. 다 물어. 음. 이런 것도 하고. <웃음> 세상에. 다 뺏어버리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대표적인 전쟁이니까 음. 뭐 저도 우리 국장님 얘기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저도 좀쭉 찾아보면서 <웃음> 역사적으로는 그 서양의 황제가 힘이 좀 밀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 역사적으로는 어디 나라가 일어나고 저기가좀 줄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일어나면 그 셀주크라고. 셀주크 왕조. 셀주크, 어, 들어봤어요. 터키, 트루키에. 아, 네. 음, 맞다. 셀주크 시대가 있었는데 그 셀주크 시대이 왕조가 힘을 힘이 좀 거세진 거예요. 어. 힘이 대단해지니까 어그 황제가 뭔가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음. 그 교황한테 손을 내밀어요. 어. 네. 아, 음. 교황한테 손을 내밀고 또 동방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제 서양의 카톨릭과. 음. 그 비잔틴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음, 이스탄불 음, 음,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정교가 있습니다 음. 동방정, 동, 예, 음. 동방정교 아, 동방정교 기독교의 동방정교 우리는 지금 개신교와 카톨릭밖에 모르지만 음. 실은 동방정교라고 하는 큰그요 터키서부터 음. 시작해서 러시아까지 아 예, 이어지는 그 동방정교가 있어요 어? 아 근데 거기가 도움을 청해요 아 그래서. 예, 교황이 짱구를 굴리다가, 음. 아, 내가 어, 저것들을 도와주면서, 은근히 영향력도 미치면서, 이렇게 음. 이제 내가 전체에, 그러니까 이쪽에 갈라져 있던 그 음. 서방정교, 동방정교가 좀 내가 힘을 영향력을 미쳐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음. 예, 거기에 이제 온갖 이권들이 들어가는 거죠. 장사하는 음. 사람들은 자기 상권을 높일 수 있고, 음. 또 어, 기사들은, 기사,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기사들이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기사들 꼬셔가지고, 야, 빵 줄게. 음... 이기면 땅땅 땅땅 먹게 끊을뭐 이렇게 음... 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경제적인 이유와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은 음, 그렇죠. 그냥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음... 이념적으로. 음... 그리고 고대로부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음... 제일 좋은 수단이 종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안 그래? 요 그렇죠. 지금도 맞아. 보세요, 윤석열이 우리 1 2구 참사 터지니까 뭐 했습니까? 어디? 갔지? 불교 먼저 갔어요. 조계종 가가지고. 음. 딱 보니까 다음 날은 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웃음> 예배를 <예배들에>. 드 <웃음> 아니 우리 집회 왔으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어. 아, 다5대 아. 종단이 와가지고 <웃음> 위로 다나 최동 다나 어? 그뭐 위로 예배를 위로 예배 위로. 위로 예배인데 누구를 위로하는 거야 유족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 음, 이게 뭔슨이 썩어빠진 목사들이 진짜 누구를 위로하는 거냐고 <웃음> 대통령하고 그 아이씨 마누라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나 김건이요. 부인 앉혀놓고 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배지 이게 무슨 놈의 위로예배냐고 이족들도 없는 예배야 무슨 위로예배요 그러더니 또 명동성 나갔어 그 다음날 <웃음> 근데 진짜 우리 집회 오는 게 낫을 뻔했는데 그러네 지금. 응. 우리 다 모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엄불교까지 엄물, 모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위로를 하던가 엄불교까지 왔었다 이 세상에 들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종교를 정치하는 놈들이 이용을 해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용당하는 새끼들은 뭐냐고. 음... 어? 자기도 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음, 거죠. 야합. 그렇지. 권력, 권력과 야합. 이제 그러면서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사용을 음... 했습니다. 그 영락교회 아시죠? 알죠영락교회 어? 탈북자들이 만든 오, 교회잖아요. 그거, 네. 그 거기 을지로 쪽에 어, 있잖요을동 옆에. 아 제가 아 이거 이거 딴 소리 안딴 딴 소리인데 아니 근데 영락교회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웃음> 진짜 다 <아니>, 있어. <웃음> 아니, <살구. 웃음> 아니 지나가다가 너무 멋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아, 엄청, 제가, 크, 엄청 크다며? 어 미스터 선샤인에 한자 꽂혀있을 때 거기 나오는 음. 목사님 있어요. 뭐뉴진뭐 어, 뭐 이렇게 알죠알죠알죠알 어, 어, 외국인. 어어어 어, 어, 어, 그래서 어 약간 미스터 선샤인 느낌 나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닫혀있어서 이렇게 딱 봤어요. 음. 봤더니 영락교회 이렇게 써 있길래 어? 영락교회? 검색 한번 해봐야지. 우리나라에 3, 3대 극우교회가 어. 있지 않아요? <웃음> 영락교회랑 하나는... <웃음> 어디 또 있지? 영락교회 말고. 아 이게 3대 뭐가 있는데? 3개가 있어 3개? 영락교회가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원래 그 정도가 아니었다기보다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방하지는 않았죠. 음. 음. 그런데 이제 뭐냐면 <웃음> 지금 우리 천리교 이야기 나오죠 천리교가 뭐예요? 이태원에서 그게 무슨 일, 예. 그게 뭐예요? 일본 그러면? 종교입니다 아... 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종교 중에 남녀호랑개교 있죠? 네. 아, 그거 들어봤어요? 남녀호랑개교가 그 있고 남녀호랑개교 응. 그리고 음... 천리교라고 있는데 네. 그 천리교가 뭐... 진짜 실제 인신공양도 하고 그랬대요 오! 인생도 시키고 진짜요? 네. 사람을 진짜 주, 근데 죽여서? 그런데 일제시대 때 천리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오... 왜냐면은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몇놈 어. 죽이는 거야. 뭐 일이야? 어. 응. 오히려 <ej synthesis> 그래 천리교를 장려시켰을 수도 있지, 일본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천리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주요 전국의 주요 땅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음. 천리교가. 거기 자기들이 했던 뭐 종교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딱 패하고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돼? 다 물러갔다고. 좀도 음. 갔죠. 그 천리교가 가지고 있던 땅들 있잖아. 종교시설, 음... 그 종교시설을 이승만 정부가 다 불화를 합니다. 음. 불하 예, 뭐 나눠준다는 거 아, 그중에 그냥... 예, 그 하나가 영락교예요 <웃음> 아 와, 너무 끔찍하다. 음. 조선인을인신공양하던 자리에 영락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신공양을 내거 목표로 내건 종교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심지어 그것도 허용하던, 뭐 그랬다고 해요. 음뭐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태원에 그게... 왜 이놈들이 왔나 해가지고. 아. 이번에 뭐 추모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지 네. 뭔지 경찰들이 어, 있는데 무슨 종교 의식을 치른다는 네. 거야 일본 그 천리교 사람들이 어...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아니 일본 종교가 왜 와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지? 하면서 아... 보, 그 SNS에서 이제 딱 화제가 됐었지 근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세히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 그왜 그러냐면 음... 그 더탐사에서 그 대선 전에 추적을 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어 대선 자금이 일본에서 들어온 게좀음 의심된다. 의심입니까? 그리고 김건희는 일본의 종교까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그냥 그 짬뽕 막 시켜가지고 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도 있는 것 같고. 네,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건지. 네. 김건희가 김건희가 그 목표로 하는 그롤 모델 음. 얼굴 형이 미륵이다. 아, 네. 이런 소리도 있어요. 미륵. 미륵. 미륵 한 번만. 진짜 <웃음> <웃음> 별설이 다 있다. 정말. 거 같아. 진짜로? 어, 아니 그 미륵의 그... 아니 이번에 또 튜닝 한번 하고 왔잖아요. 어, 어, 그니까 러 빠딱빠딱한 게 그게 네. 자꾸 어느 얼굴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야. 근데 좀 닮았어. 닮았어. 이액마빠딱빠딱그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웃음>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저기 그 공급. 정보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아오 김건희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손 네, 손이 그 하지정맥처럼 심힘줄이 어. 막 튀어 올라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컴플렉스라고 잘안안내 보여. 그게왜 그래. 그런지 아세요? <웃음> 마약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진짜 막하는 게 아니, 아니 진짜. <웃음> 야너 그게 사실이 돼서 소문 나면 나잡혀 가. 조심해 제발. 대딸입니다. 아, 저 혼자 아, 생각. 썰도 아니고 지금 상상입니다. 그냥 생각. 어쨌든 손이 울퉁불퉁한 게딱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몸을 잘 하시는 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네. 얼굴이 수,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네. 수술 한번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네. 그러면 아. 붙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안에서 모세혈관들은요 연결이 안 돼요. 아, 안에서 피부 조직이, 피부 조직이 뭉겨지는 거예요. 아. 근데 얼굴을 성형수술 한 번만 한게 아니잖아. 네. 하고 하고 계속 해봐요. 그럼 여기서 혈관이 돌겠어요, 잘? 그래서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구나 그렇죠 부자연스러워지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굴이 손하고 똑같다는 거야 아... 그래서 손이 그만큼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얼굴이 지금 소화 이렇게 순환이 잘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아. 야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도 하지 정맥 너무 추운데요 너도 얼굴이 어, 순환이 안 되고. 이야이 정도는 아니야. 아. 이 정도는 건강한 거요 <웃음> 아니, 아니. 거예요. 아니야. 그 정도. 야, 거의 응. 나는 나도 손 사진 보고 좀 놀랬는데. 네. 아. 얼굴은 막 탱탱하잖아요. 근데 네. 손이 정말 쭈글쭈글한 할머니 손처럼 쭈글쭈글하고 핏줄이 막 튀어나와 있길래. 네, 네, 네. 아. 나는 이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쏠리면은 이렇게 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음. 그런 맞아, 맞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진짜 부조화스럽게 네, 네. 심하잖아요 음, 네. 나이에 음, 비해서도 그렇고 네. 네. 의미가 있었 그때 그랬잖아요 그 I believe 그거 할때 아, 내가 몸이 아플 때마다 뭐 어찌고저쩌 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몸 아플 때마다 인성이 온 건가? 모르지 그러니까 <웃음> 그 성형수술을 많이 한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일 수도 있고. 아, 오, 세상에. 뭐 하나, 어디 하나가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왜 근데 여기 긴 음. 거니까지 왔죠? 아, 천리교 <웃음> 얘기하다, 얘기하다. 천리교다. 천리교. 그래서 아무튼 그 천리교 했고, 그리고 기독교, 특히 한국 개신교는요 일제 부역하고 독재에 독재를 빨아 주고 그래서 성장한 빨간... 게 기독교예요. <웃음> 영락교회 우리나라에 얘기하다가 있는 읽었구나. 아, 한국 기독교가 음. 그 이제 그 이후에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를 칭송해 주고 음... 음.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가 뭐뭐 뭐 이상하다 이렇게 원래 그랬어요. 원래. <웃음> 원래 나 같은 놈이 특이한 놈이고 그러니까, 한 번도 원래 그랬어요. 원래. 적이 없었다. 그 주류 세력들은 원래 그런 짓을 계속 해왔어요. 전그 음... 알잖아요. 전두환이가 그 뭐죠? 그때 당시에 무슨 뭐 국가 뭐뭘 만들어 가지고 그 조창기도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음... 가지고 온갖 막그 미사여구와 무슨 뭐요 위대한 영도자 마치 그 김정일이 김일성이 야 따로 육아 다른 게 없어 그 짓거리를 그 목사들이 뚫러앉아 기도해주고 막 이랬다고요 <웃음> 전두환을 위해서 네. 세상에.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엄마 그치. 그렇게 기도한번 하고 돈 받고 지원 받고 기도하고 돈 받고 지원 받고 <웃음> 너무 세상 편하게 사 예,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교회에 필요한 어떤 뭐 음... 지금 그래서 교회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 것들 네. 지금 내나요? 지금도 교회는 세금을 안 내고 어? 진짜요? 그렇죠? 종교는 원래 세금 면세잖아요? 어? 진짜? 만... 완전 불교 면세죠? 불교에서도 그거 다 아, 하면... 세금 안 내요 안 음. 내죠 <웃음> 야세상 그럼 그래서 세탁하잖아 정치자금을 음. 교회에 헌금하는 척해서 음. 아 오, 어떻게 해요? 네? 저한테 오세요. 네. 큰돈 들고 오세요. 큰돈 들고. 네. 세탁해드리. 작은 돈을 안취급안 해. 작은 돈취급안네큰돈 <웃음> 돈돈 들고 세탁해드리. 오세요. <웃음> 네. 이러면 <이런> 정치한다는 <웃음> 소리 듣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정치 지금 얘기 금지야. 제 금지. 네. 이제 금지라고. 네.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안 그러니까. 국회, 국회, 국회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꾸 고해 된단 말이야. 아 언급도 하지 말아주세요. 19일 촛불 집회는 어떻게 되나요? 19일 촛불집회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 토요일 집회는 시청역으로 오시면 숭례문 방향으로 무대를 놓고 집회를 하기로 했고요 네 전국집중이라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그 지난번보다 두배 정도 더 순례군 방향이면은 시청역에서 그러면은 이제 광화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끝이? 그렇죠. 어. 뒤쪽으로 더 많이 오시면 이제 시청 넘어서 광화문까지 네. 갈수 음. 있죠. 음. 근데 이제 정광훈 일당이 또광화문에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충돌을 피해서 어. 조금 있어요. 걔네는 이쪽. 진짜 아, 저는 진짜 이거 이거 또또또한 소리긴 한데 저 집회 때 정광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양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같은 동시간대에 같은 여기는 선한 목사, 저 아, 연설배틀, 아, 어 연설배틀 <웃음> 이런 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작년에도 아, 아, 많연설금도 그렇죠. 정광훈이 보통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내용이 없는데 한 시간 동안 떠든다는 거 보통,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약간 흘려야 되겠나 보다 이렇게 그게 레파토리가 있어 정강훈 얘기를 제, 저희도 이제 매주 나가서 듣잖아요 집회 아, 아침부, 아침부터 이렇게 들어요 <웃음> <그냥> <웃음> 매주 레파토리가 있어 그 흐름이 있다고요 아, 어~ 아, 아, 아, 이렇게 아, 하여튼 나라 걱정과 문제 문재인, 이재명은 죽어야 되는데 공산당이고 공산주의가 또 우승을 했고 주사파가 나왔고 그니까 키워드는 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그 가지로 <웃음> 계속 장문을 해야 되는 건데. <웃음> 어. 매주 들어보니까 매주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요그게좀 음, 음. 내용에 어떤 발전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좀 듣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웃음> 아, 이렇게 아쉬, 아쉬워요. 정, 정광훈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부흥사 출신이에요. 음. 부흥사가 뭐예요? 부흥 교회 이렇게 막. 그 <웃음> 거. 역사는 미국으로 가는데 어. 미국에서 그 무디라고 들어보셨어요? 무디. 무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그 전도집회를 합니다. 음. 예술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한국교회를 넘어오면서 일주일에 교회에 가는 날 말고 일주일에 한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밤마다 집회를 해요. 낮에도 하고 그래서 막찬양을로 아, 알렐루야말로 <웃음> 막 성령이 오시네. 뭐 이렇게 하고. <웃음> 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 <웃음> 그러니까 입담도 좋고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아 눈물도 빼고 하는 그 출신이에요. 그데그 사람들은 신기하네. 대부분 내용은 개판이지 <웃음> 목사한테 잘해야 돕받는다 아, 뭐, 헌금 많이 해라, 음. 건축 헌금 해라, 음. 나 가고 나면 목사님 차 바꿔줘라, 양복 바꿔줘라, 막, 이런. 어, 그러니까 한참 웃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신도들한테 돈 뺏고, 약간 요런 아, 그런 부험사출신이네 예, 예, 예. 아, 잘해. 아, 진짜. 음, <웃음> 진짜 잘해? 진짜 <웃음> 잘해. 약간 쇼호스트랑 음. 비슷한 거지. 아, 어, 어, 이거 맞아. <웃음> 어, 어, 맞아. 어, 맞아. 딱 정확해. 어, 어, 그치. 어, 저 어, 홈쇼핑 같아, 그래. 진짜. 아, 아, 39,900원은 <웃음> 저 방금 빨개품니다 막, 이런, 이런 느낌으로. <웃음> 어,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아, 대틀적인 조금 약간 자존심. 그렇지? 지리... 질이. 아 맞네. 질이 <웃음> 질적으로 도 음, 다르죠 음, 관종한테는 이제 먹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먹이금지 아, 먹이금지 네, 먹금. 관종한테는 먹금해야 되는 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내가 그 얘기도 해줄게 정광훈한테는 최초 고소당한 사람이잖아요 아 최고하냐. 진짜요? 최초, 내 인생에 최초 고발당해 고소를 당했는데 그게 정광훈? 정광훈인데 아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 <웃음> 이씨, 내가 최초 고발을 어떻게 빤스 같은 인간한테 당하냐 고소를 뭘당하셨는데아 <웃음> 그건 좀 어?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오, 오 마이크 마이크 오구구, 오구.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어요. 이제 김영민 이사장이랑 음. 그 한기총, 옛날 한국 기독교 총련 총뭐 연합회. 음. 이거 해체라 해 해체해라. 무슨 정광훈이 씨그 회장이냐. 이거 어. 니거들이 무슨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해체. 이제 그거 이제 어. 기자회견을 하러갔어그 앞에. 어.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지지 연설을 지지 발언을 했지. 음. 거기다가 당신의 빤스는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내가 약간 이런 게 있잖아. 어, 약간 네. 이게 진정한 부흥사 같은. 느 <웃음> 살짝 비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어. 그랬더니 나를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고소. 진짜 기분 했는데. 나빴나 보다. 빤스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음. 그거 때문에 네. 그 발언 때문에 네. 고발한 거예요? 네. 모욕죄? 그, 근데 반스 빤스, 왜빤스만 목사인지는 알아요? 음. 음. 그럼 왜빤스 벗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야? 빤스 벗었던 건나오아 자기 빤스를 나훈아. 왜 벗어? <웃음> 나오나가 나훈, <웃음> 벗을 아, 뻔했고. 뭐였지? <웃음> 그게 성희롱 그런 거였는데? 뭐였냐면 아. 목사들이, 아. 목사들하고 사모들이다 모여있는 집회에서 여신도가 내 신도인지를 알려면 빤스를 벗어봐라 해서 아. 빤스를 벗으면 내 성도! 고 아니면 은 똥이다! 어. <웃음> 야, 진짜 세상에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아, 나는 지금까지 저도 이걸 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 반스를 어디서 벗었어? 뭔 소리야? 야, 누가 뭘 반스를 벗어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놈은. 어, 인간 그러니까 이하의.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 얼마나 저질인지를 <웃음> 몸소 몸소 보여주시는 분 아니야? 어, 세상에 그렇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세상에. 어,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빤스 목사가 된 건데, 음. 지가 뭐 이제 그런 사람들 다 고소해가지고. 아 반스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니 반스 안녕하냐? 내가 얘기했어. <웃음> 근데 그러고 났는데, 내가 발언한 거를 자기네 막 집회. 그 한기총 뭐 모임에선가 내가 발언한 음. 거를 막 편집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오. 아까하고 똑같아 목사님 정치 안 하실 거라 자꾸 <웃음> 얘기하면 안 되거든 원래 사람들이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된단 그렇지, 말이야 맞아, 맞아, 굳이 그럼.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빤스로 더 각인이 되겠죠 어, 그막 보여주면서 <웃음> 내가 막 이야기한 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전광훈이 섹재은 뭐냐면 생각나는 대로 막해막 막 던져 돌 <웃음> 아. 선생이 뭐 나를 사주해 가지고 <웃음> 뭐 했다 <웃음> 그리고 뭐그뭐 그 뭐. 저 그때 당시에 뭐 김호준이, 김용민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암호화 대전치죠. 그러니까 뭐, 정말. 나는, 나는 도울선생을 만나본 적도 없거든. <웃음> <웃음> 만나본 적이 없어. <웃음> 그 이후에 만났어. <웃음> 오, 그 발언 정말 좋았다. 이러시더라고. 아, <웃음> <웃음> 당신의 반스는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그 발. 아주 잘했다고. 어. 막 던져, 막. 막 던져. 뭐 그러면서 거기서 또 그때부터 나왔어 뭐 주사파가 어찌지저찌고 아니 통일 아, 통, 아, 통 그, 선전부 그, 아, 북한에 아, 거기서 통전, 사주해가지고 아, 했다 어찌고저찌 키워드가 한 여섯 가지가 <웃음> 항상 돌려먹기가 있거든요 네, 네. <웃음> 너무 창의, 창의성이 하나도 없어 1도 없어 진짜 아, 늘 아, 뻔해 에파토왜 왜 신도들이, 아, 신도들이 아니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했던 건데 <웃음> <죄송한데> 저 언제쯤 <웃음> 제 궁금증을 해결되나요? 그렇네요 오늘 빤스 <웃음> 때문에 인도인들은 전쟁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반대. 음. 근데 반대하는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쟁이 뭐 정당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괜찮고, 음. 뭐 하나님, 구약에뭐 이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전쟁도 괜찮다. 음. 뭐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하고요. 그게 뭘까요? 그럴까요? 아, 그런 성경 구약에서는 못 보셨어요? 전쟁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 영광과 주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신앙의 훈련이었다. 내가 보내준 거 음, 읽어봤는데. 네이 말이. 소 이게 개소리야. <웃음> 씨. 역시 아, 진짜. 씨. 저와 같은 요오, 생각을. 뭐야 진 씨. 뭐, 그냥, 음, 뭐 이렇게 말을. 개소리야. 자 네. 구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 이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어 이단으로 그 분류되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정인 아시죠? 네. 여호와의 네. 정인는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쵸. 군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옛날 남자들구가여우아징이 음, 됐는데. 전쟁을 반대하니까. 네. 전쟁을 반대하니까 군대도 필요 없고 음. 집총도 거부하고. 음. 어. 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평화를 지향. 평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음, 어. 좋은 건가? 좋은 건가?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음. 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왔어. 음.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무것도 안 해. <웃음> 그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겠죠? 어. 그런 신념을 아니죠. 가지고 있는 거 종교적 신념이 네. 그러면 진짜 음. 아무것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병든 거 아니겠어요? 아, 음. 맞아요. <웃음>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장재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내 옆에서 막그 이제 위협을 당하고 있고 막잘좀총이 죽을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있다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쏴 죽여야지. 오, 멋있다. 생각만 해도. 음. 뭐가 멋있어. <웃음>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런 방식을, 그런 방식에, 아까 여기 양계 그런 걸 거예요. 음. 그런 방식의 음. 전쟁은 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아 참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한 모든 전쟁은 반대예요. 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음. 어떤 가치와 이런 걸 하는 건 거의 드물어요. 음. 아 있는 놈들이 더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전쟁인데 왜 거기다가 동조를 하냐고 음. 응? 같이 잘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구약도 이야기하지만 구약은좀 특별한 배경이 있죠. 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자기들 땅이 없어요. 음. 음. 그냥 떠돌이 갑자기, 떠돌이 어, 갑자기 어느 땅이 니네 땅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음. 자,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들 민족의 시, 시작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의 밑에 지금 어디라고 해야 될까? 칼 그러니까 칼데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음. 이주를 해 옵니다. 아.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요. 아. 근데 원래 그게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 가나안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네, 아. 그렇지요?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오오오오 혹시 갔다 온 거야 언니가? 나가지고.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온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웃음> 팔레스타인만.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히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들어봤어요. 히브리요. 히브리 히그렇죠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 어... 히브리 그랬죠? 어는 합니다. 히브리 언어. <웃음> 는 <히브리는 웃음> 몰라. 히브리어를 아니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분 이스라엘 말이란 뜻이고. 예.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지칭을 할때 히브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히브리가 나오예요 히브리 들어왔어. 히브류 리 이렇게 히브류 히브리어. 아 예. 제가 예전에 미드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섹스앤드스티막 이런거 많이 음. 보면 거기 히브류 이렇게 음. 막 음. 나오고 음. 나오고 음. 아니 거기 중에 4명 중에 1명이 히브류 리 이렇게 오. 막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게 아주.. 음. 근데 그히브리라는 음. 뜻이 음. 무슨 뜻이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 음. 진짜요? 음. 유목민 같은 거네 그러니까 좀 아. 얕잡아보면서 저 새끼들 땅도 없는 것들이 땅도 아, 진짜 땅도 없는 것들이 아.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불렀던 게 히브리란 말이에요 아, 그게 히피가 된 거예요? 그럼. 아니지 그건 아. 틀려요 그렇게? 그런데 아, 팔레스타인에서는 <웃음> 그러니까. <오. 웃음> 그런데 <웃음> 자, 자기 자 땅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음.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웃음> 그리고 그 이 아브라함 다음에 쭉쭉 건너가서 요셉은 음. 요셉 때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아 돌아온단 말이에요. 타, 타, 그 이집트 탈출을 통해서 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뺏어야 돼 정복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네살 땅을 뺏어야 돼 만들어야 돼자살고 있는 사람들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전쟁을 한게 아니고 서로 음. 그 같이 화친을 하다가 뭐 이렇게 적응을 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음. 한네 가지 설이 있는데 음. 네. 여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땅이 없으니까 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그런 맥락에서의 전쟁이지 음. 그러니까 성경에 전쟁이 나왔다고 해서 뭐 전쟁을... 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 전쟁만큼 비참한건 없어요. 모든 어... 인간성의 말살. 어... 응? 전쟁... 그렇죠. 전쟁을 하면 전쟁하면 제일 피해보는 게 여성과 아이들 아니에요. 음... 여성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다알잖 위안부. 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전쟁 공포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음... 그런 그 그런 쾌감을 주는 거래요. 성적인 쾌감으로 뭘 약간 회피시키고 2차 대전 때도요. 독일이 패했다는 패했잖아요. 음. 영국군이나 연합군이 가 가지고 독일의 모든 여자들 다 강간을 했어. 아, 진짜요? 네. 오, 음. 그러니까 그 여성을 음. 뺏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점령 점령의 의미를 그렇죠.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 네. 그때 네, 그런 어. 예전에 이제 여성이 남성의 소유처럼 음. 소유물로 이제 인식이 네, 됐다 보니까. 네. 그 어머니 라는 상, 그러니까 어머니 뭐 땅, 뭐 이렇게 음. 땅을 음. 어머니로 음. 이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음.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패하면서 연합군이 들어가서 진짜 음. 모든 독일 여자들을 다 강간하고 <웃음> 또뭐아거저항하면뭐 음. 죽이기도 했겠죠. 네. 패 패전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음. 네. 그렇죠. 네. 맞아. 그런 전쟁을 제가 전쟁하면 진짜 너무 열받는데 그런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나라가 있으면 어. 어떡해요? 딘지 <웃음> 어, 알았니? 미국 아니에요?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아니, 미국 미국처럼 저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어. 일으키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 기독교나 개신교, 천주교의 입장 같은 건 없나요? 전 진짜 기독교에 혐오가 많이 생겼던 게미국에 기독교인이 진짜 사실 진짜 많잖아요. 네. 미국이 원래 개신교를 시작한 나라 나라인데 그렇죠. 네. 제가 영미 문학과 소설 이런 교양을 들었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그 전쟁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한없이 건대하고 막 아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다른 뭐지 세상 뭐 뭐라고 해야 돼. 정의로운 척은 다 하는 게 미국의 맞아요. 기독교. 네.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한없이 뭔가 계속 합리화하고 뭔가 막 주의 성적이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거 좋다고 성적이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흔들리는 <웃음> 미친놈들은 뭐냐고. 어?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정신 나가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게 처,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종교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생기는 문제 아닐까요? 음, 그렇죠. 음. 그리고 근데 어, 모르겠어요.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이제 저의 제가 좀제 생각을 해봐요. 나는 왜 와서 제가 부산에도 이번 지난주 집회 다녀왔잖아요. 어, 맞아. 부산 집회 가서 사진을 누가 잘 찍어서 신기하더라 나는 칼라고 어. 배경은 다 흑백이더 아또 가능하다 가능 제가 할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찍어드릴게요 아그 그, 아, 그, 편집한거요? 아니, 아뇨 아요 그렇게 찍히는 게 있어요 아, 제가 그렇구나. 그게 있어, 어? 있어 인물 아, 아. 그 신기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건가 <웃음> 음, 아, 내가 뭐 대학 때부터 무슨 뭐 진짜 돌 던지거나 음.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닌데 아. 근데 그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웃음> 음, 뭐냐면 멋있다 목사로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음.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반밖에 모르는 거고, 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게 당연히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지. 내 교회 하나 잘 키워가지고 배두들기면서큰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음. 뭐 좋은 집 살고 이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부를 봐. 저게 지금 썩어빠지. 오늘 뉴스에는 무슨 뭐 비서실에서 그 군대 경찰까지 다 통제하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대 응. 비서실에서 군대 경찰 통제하는 거요? 대통령 비서실? 네. 김건희가 다 하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음... 개혁령이라고 하는. 와, 와 이, 이런 이런 어. 개 같은 짓을 하는 정부에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이지. 음. 그래서 그거 정치에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음. 이런 짓을 해. 음. 나는 거기다 얘기하지. 오. 이거 아니라고. 이게, 이게 신앙이고 이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음. 아니, 아니, 뻔히 아닌 짓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가만히 있냐고. 음. 저는 진짜 이번에 근데 부산 가셨... 아니 우리 같은 텔레그램 방이 있잖아요. 근데 네. 목사님이 원래 매주 서울로 나오시는데 부산에 가, 가 계시다고 해가지고 좀 서운했어요. <웃음> <웃음> 그 얘기를 한다고? <웃음> 그... <웃음> 아니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근데 아, 음... 부산까지 가셔서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니시면서 너무 너무 촛불행동에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1포인트 정립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전 좋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거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역할 어, 세상을 향해서 음. 어, 사회를 향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 음.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악한 정권을 타도하는 건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다음에 혹시 대구 쪽으로 가실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들어봐요 <웃음> 그래서 집중을 해봐 봐요 나는 그 촛불집회를 위에서 간건 아니야 아 진짜 부산에 우리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한 1년에 한 번씩은 내려가서 이제 그 만나고 이야기도 음... 하고 또 가서 번개도 하고 했는데 기왕이면 음... 갔으니 내가 또 우리 그 집회하시는 분들 가서 또 그래도 어떤 분들이 또 제가 발언하는 걸 좋아해 주시니까 그래서 가서 좀 하고 집회를 안 해도 여난 발언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나 어. 집회 참석만이라도 해서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켜 주시니까 준비해서 한 것이고 오. 그래서 했을 뿐이에요. 오. 내가 뭐 아직 뭐 내가 뭐라고 무슨 뭐 어디 전국을 순회하면서 내가 무슨 이재명이야 뭐, <웃음> 누구야 내가. <내나. 웃음> 응? 아니 그래도 좋 좋더라고요.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차 이렇게 간 김에 한 거니까요. 아, 네. 네. 그렇게나 뭐 뭐. 뭐 멋지게 포장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웃음> <많아요>. 네. <웃음> 이번 주에 서울로 오시면 제가 그거 찍어드리겠습니다 인물만 살리는 컬러 이렇게 사진 찍는거 전국집중인데 거. 안올 수가 있나? 아 맞네? <웃음> <웃음> 다 올라오시는 날인데? <웃음> 아 그렇구나 아, 다 이... 생각에 이양 머리에 힘들어. 마구니가 씌였어 네. 네 힘들어 힘들어 아 근데 자, 그저제 질문도 있어요 저 다른 네. 거다 기억 안 나는데 음. 누가 헝금 봉투에 구멍이 있다는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음. 근데 음. 어렸을 맞아요. 때 네. 그거 나도 어렸을 아, 때이자로 그 어, 있다고? 어좀이상한다고 생각했어 어, 난낼때 3일 교회 다녔었는데 노원에 있는 거기 할때왜 내가 천 원, 이천 원 내, 내는 거 약간 부끄럽게 음, 느껴지게 음. 막 구멍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음, 그거 어떻게 그게 이제, 이제 좀 좋은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음. 아긍정그 그, 그래. 그 일을 하는 분들 헌금을 개수한다고 하는데 음. 마지막에 다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음. 네, 모아서 해야 되는데 다 뺀다고 하지만 봉투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그치? 확인하기 위해서. 아빈 봉투인지 다 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 네. 아, 그런 그러니까 용도 편의성을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쪽 측면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면 아 헌금을 정말 만 원짜리를 못하고 천 원짜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너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려가 좀 그건 부족하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계셨으면 저는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만약에 그 돈으로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네. 사회에서 네. 걷는 헌금이었으면은 별 문제는 없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시작을 했던 아, 거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 공투가. 근데 교회가 하도 돈을 밝히고 네. 음. 그뭐 마치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누구라도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믿게 보이는 놈은 뭔 짓을 해도 미워 보이는 거 <웃음> 네? <웃음> 미운 짓을 한 놈은.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뭐. 음. 자초했잖아요. 그래서 저 음. 진짜 천원 매주 초등학교, 사, 초등학교 6학년 때막 다니고 이러면 매주 천원 이렇게 용돈 받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음. 천원만 내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구멍에 내가 천원이 렇게 있는 걸막보기가좀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점점점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천원이안 음. 나오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희로부터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웃음> 아, 시작 그랬군요. 네, 양이 양이 그렇게 다녔었구나. 네, 네. 살짝 소영이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음. <웃음> 데려갔었습니다. 네. 음. 지금은 어떻해요 우리 아 지금 이제 카타콤으로 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아직도 지금... 아니고요? <웃음> 이 <웃음> 저... 방송이 그 폐지될 때까지 안볼것 안 <웃음>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 번. 저희 카... 카타콤 방송 제 친구들을 단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이거든요 양심적인 기독교인 두명 친구. 음. 아무도 안 거니? 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장재희가 <장제이가> 올린 건볼 <웃음> 필요가 없어요. <웃음> 아닙니다. 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들 목사님 아시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웃음> <웃음> 있어. 저를 네. 알아요? 아, 알아요. 아는 친구들입니다. 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네. <웃음> 네? 아, 일단 그, 그러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한번 봐. 네. 그 촬영하시는. 아, 근데 난 솔직히 보고 나면 진짜 난 너무. 아니, 우리 외국 국장님이 나 금요일 날 찬양하는 거 본대잖아. 봤대잖아요. 음. 아, 그니까. 저는 음, 종종 봄, 봐요. 어? 진짜? 음. 근데 어때요? 약간 그 찬양, 그송 들으면 약간 마음이 너무 나 찬양. 나 틀어놓고 거. 뭐 청소년도 있고 막 그래요. 오, 음. 야 세상에. 대부분.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을 위해서 가, 가끔씩 가요도불러드립니다 <웃음> <웃음> 못 들었다. <웃음> 전 찬양을 <아이고>. 좋아해요. <웃음> 가요보다 찬양이 더 좋아. 가사가 너무 좋잖아. 아, 그래? 아, 어, 힘이 마음이, 된다니까. 아, 진짜로? 민주가요 듣는 거랑 같은 아, 느낌이야 진짜. 민주가 아, 좀 이제 신곡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있을 아, 그쵸, 그쵸. 때 신곡 듣듯이 찬양. 아, 찬양. 아우 괜찮네. 그요일몇시에요 몇시? 아니 금요일? 난 일요일에도 들어놓은 게 있었고. <웃음> 대박이다. 응. 그때그때. 아 좋습니다. 응. 그때그때 혼자 듣지 마시고 공유좀 해주세요. 네, 우리 양심적 종교인분들 우리 온라인 교회 카타콤 교회로 모여주십시오. <웃음> 카타콤을 네, 모여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양이삼TV 검색하시면. <웃음> 아니 벌써 약간 전도된 것 같아. 아저는 <웃음> 종교인들은 모든 이제 개신 교인들은 양이삼TV를 봐야 된다라고 <웃음> 응. 목사님과 맞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니서 <웃음> <웃음> <웃음> 그렇죠 아니 아니 그니까 나는 이거야 내가 야. 내가 잘났거나 내가 다 맞거나 이게 회사가 그렇죠. 아니라 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상식적인 삶은 살자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도 보시고 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웃음> 네. 금요일날 꼭 청소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월, 화, 사실... 수목금 토, 일 방송하시는 건 아니죠 아. <웃음> <웃음> 그건 아는 거죠 당연하죠 <웃음> 당연하죠, <웃음> 당연하죠. 금요 일만 볼까 봐아니요아니요그렇잖아요곤란해라양모사이 아니, <웃음> 음, <골라내라. 웃음> 찬양 어... 너무 좋다고 댓글 달아주시는분아이렇아니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웃음> 요즘은 저희 안에도 네. 그 인터넷으로 이제 접속해서 그게 보시나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음. 이게 기계가 있어요 음딱 이게 나 그거 너무 궁금했어 그거 물어봐야지 코러스 들어가는 거네 화음이 나오죠 그게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게 기계가 있어요 음딱 밟으면 이제 ON이 딱 켜지면서 네. 그 순간에 화음이 쫙 나와. 그서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를 그렇죠. 3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예,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음. 와. 위로도 더 위로 두 개를 쌓을 수도 있고 아래로 쌓을 수도 있고 네 개로 쌓을 수도 있고 두 개까지 쌓을 수도 있어. 대박이다. 있어요. 기계, 장비가 오, 오. 있어요. 아니, 나도 찬찬 찬양 하시는데 노래를 분명히 에말이 아니거든. 네. 코러스 m 말이 아닌데 갑자기 노래하는데 누가 화음을 확 넣어. <웃음>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넣고 있는 거야. <웃음> 목사님도 <목소리도> 목사님이야. <웃음> 아이 <이거> 무슨 <웃음> 기계군데? 이런 기계가 존재할 수있는나 혼자 너무 아나 열심히 맞구나. 아, 네. 아 그거 궁금해가지고. 어, 다음 곡, 막. 다음 곡에 나오나? <웃음> 수영 나오나? 사고가 안나오럼다 나. 코러스 곡. 때문에. 아 야, 그게 기계가 이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신기하다기보다도 그 기계가 있는데 요즘에 기술이 하도 발달하니까 그런 거겠죠. 어, 그러니까 3도로만 어. 쌓는 거예요. 이게. 우와, 또 코드를 대박. 맞춥니다. 코드를 우와. 이게 그키타 코드에 맞게 그 화음을 쌓아줘요. 아. 네. 어울리게 아, 예예 예. 대박이야, 그러면 안 돼. 이게 화음이 화음이 삼도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지 아, 호기심 풀렸어, 언 그렇게 그러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음을 되게 정확하게 내야 돼. 아, 아안 그러면 이제 메인 화음이 끼서 나가는 거야. 그렇지. 어머. 메인 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아. 화음 음이 막잉그러져 <웃음>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 요 네. 막뭐 진짜 피곤하요. 이때 럴 피치가 좀 떨어질 수도 어어, 있거든. 그럼 화음이 너무 안 돼. 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해 그런데 돼. 아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노래 실력 같지 않으면 화음도 정확하지 네. 않아. 근데 넌 진짜 들어봐야 돼. 아 진짜? 진짜 신기해 이거. 아 그래요? 아, 안 들어봐서 사실 잘나 정말 나, 나 진짜 그러니까. 미스터리에 아, 빠져서 나한 시간 동안 제가 고민했어. 이게 뭐지? 무슨 음, 장비지? 어. <웃음> 미리 어떻게 생각해서 미리 누가 녹음해 놓은 거. 아나 코러스의 말이라고 생각했어. 아, 아 m 말. 이제 그래서 제 아내도.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밴드 하면서 보컬을 했고, 제 나름의 이제, 나름의 노하우는 있는데, 나는 내가 그 음악을 하는 프로라고 생각을 안 해, 내가. 음. 그런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다. 아. 자기만의 어떤 노래 스타일이 음. 있으니까. 맞아. 아, 있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제 아내도 요즘은 내 찬양 틀어놓은 것는데 아. <웃음> 어디 걸을 거나 <웃음> 걸을 거나 이럴 때아 진짜로? 어. 오 약간 코러스의 힘인가 목사님의 그러니까, 힘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 나도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 방송 잘안 듣잖아요 방송하고 아 잘안는데 나도 나중에 한번 들어봤어 아 들을만해! 아, 진짜, <웃음> 진짜 들을만해 아, 진짜 진짜 들을 나 진짜 꼭 들어본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 진짜 한 6주 만에 꼭들어 다음 생각. 주 방송 때 소감을 들으면서 아, 시작하는 걸로. <웃음> 어. 좋습니다. 어. 여기 우리 물드런입니다. 하는... 무종교인데 <웃음> 가끔 듣습니다. <웃음> 저도 무종교인데 가끔 들어요. <웃음> 아니, 왜 집에 <웃음> 혼자 있을 심란할 때 있잖아요. 그럼 네. 진짜 나 아까 CCM 듣거나 차, <웃음> 괜찮아. 거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사님 힐링의 그 목소리가 <웃음> 있어서 그 기, 기교가 없이 <웃음> 어. 깨끗하고 이제 담백한 그 목소리 톤에 어, 맞아, 약간 그변진석 같은 그 느낌. 어, 변진석 같은 <웃음> <웃음> 느낌. 있죠, <웃음> 8, <웃음> 90년대 이렇게 그런 아, 어, 느낌이야. 깨끗한 꾸밈 아, 느낌. 없는. 왜 그러냐면 음. 나는 그 진짜 말 그대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음. 거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 그게 정확해야지. 그리고 거기서는 어, 막 음. 이렇게 뭔가 꾸미거나 이거는 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음. 나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저는 되게 진짜 담백하게 부르는 편이고. 그러니까 전 담백한 게 좋아요. 느끼한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렇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나처럼 <웃음> 그런, 전 진짜 저는 오래 불렀거든요. 음... 대학 때부터만 해도 벌써 30몇년안에요 그리고, 오, 나름 이제 저만의 어떤 이게 있죠. 그렇네. 그래서 그렇네. 사람들이 가요를 듣고도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웃음> 그 톤, 톤과 목소리. 아, 그래. 아, 요거는 제가 한번 얘기잖아요. 들어보고, 한번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저도 제발 좀 저도... 들어보세요. <웃음> 아 왜냐면 저도 지친다 장재 진짜 <웃음> 지금 6개월째 네, <웃음> 바로 시작한지 한 4달인가 아, 그러고도 그냥 나한테 그냥. 밥 얻어먹고 싶어 응? 어? 그래서 다음 밥에을때밥 <웃음> 네, 뭐... 먹을, 먹을 때 내가 따로 틀어져서 들려줘 <웃음> 어, 진짜 딱그부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네. 너무 진짜. 좋아요 어, 너무 좋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됐네요 그러니까. 어, 네. 오늘도 질문은 거의 얘기 못하고 <웃음> <웃음> 이 방송의 특징이다 썸네일과 <웃음> 다른 얘기를 해요 자꾸 그니까 중간에 우리 그러니까 맹고언니의 진행을 많이 하시니까 아, 이게, 이게 약간 중간에 대... <웃음> 되게 스트레스받아 <맞아. 웃음> <웃음> 느낌이 딱 전해졌어 아, 흐름이 깨지면 근데 나의, 근데 나의 이 <웃음> 방송의 목적은 뭐냐면 응. 재미야 아 그니까 응. 이옷 그래, 재미는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양이삼TV에서 제일 재밌는 방송이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주세와 <맞습니다>. 상관없이 떠들면서 <웃음> 저희밖에 없죠 맞아요. <웃음> <웃음> 제목은 종교전쟁이왜 일어났을까랑 정치가 종교를 <웃음> 이용하는 법이었어요. <웃음> 근데 얘기가 어, 우리 미카엘 신부님이 징계 받았다는 소식으로 시작해서 제가 부랴부랴 다급하게 제목을 바꿨어요. 아, 미카엘 신부 징계, <웃음> 아. 김규돈 사, 신부 사제직 박탈, 종교인 평화주의자인가? 이렇게 <웃음> 아, 제목 귀여운. 바꿨는데, 이 얘기도 한 3분 하고, <웃음> <웃음> 지금 썸네일에 나온 얘기 5분 정도 하고, <웃음> 이정도면저희 끝났습니다. 너무 낚시, <웃음> 진짜 훌륭한 낚시방. 거의 낚시방송 유튜브에 제재받을 근데. 것 같아. <웃음> 사기다, 사기. <웃음> 죄송합니다. 아, 너무 흥미롭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 방송에도 이런 방송 하나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정신없는 방송이 하나 있어야지. <웃음> 너무 전국으로 가, 우리가. 나도 힘들어. 좋다, 좋다. 아, 진 좋습니다. 방송으로만 겠다그 안에 3분, 3분. 한씩다 이게 이제 정수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음, 이제 그래? 마무리로 이렇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백여 명의 분이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목사 뭐 목사님 목사님 <웃음> 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 이제 동시 신청 서정을 누렸어. 그래서 내가 네. 왜음 역시 목사님을 좋아하는 방송인다 네,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이제 생각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제 친구가 제가 이번에 그 그 친구가 거창에서 음. 사과농사를 하는데 아이 사과 진짜 맛있는데 오. 이제 한살렘에도 들어가는 나쁜 사과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그얘게하는 거야 내가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그 친구가 도시락을 밥을 잘못 먹고 이랬을 때 내가 도시락을 더 싸다가 같이 먹었었다고 밥을 같이 먹은 기억은 있는데 내가 이래 난 좋은 일을 선행을 하고도 잊어버려 나나. <웃음> <웃음> 근데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어... 누나하고 나도 힘들었지만 어... 내가 누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거 이제 목사에 좀 그게 있었던 <웃음> 것 같은데 음. 그때도 내가 친구한테는 교회 가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 그게 신기한 거지 어찌 보면 음. 근데 나는... 지금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은 불교 아. <웃음> 불교래 최근에 불교로 갔대 근데 아. 아무튼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가 신기하냐면 지금처럼 무종교인들이 가끔 듣습니다. 아. 불교신인에 와서 목사님 방송 들어요. 이런 분들이 음.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네. 아, 내가 진짜 저, 내가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아, 맞아요. 음. 진짜 저는 목사님 방송 끝나자마자 교회로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 <웃음> 진짜. 아니, 왜진짜 <웃음> 전도에 매번 실패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전도에 <웃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네. 전혀 없으니까. 아, 네. 아, 없으니까. 아, 어든지 말든지.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웃음> 목사님 얘기하는 시간이 힐링입니다. 왜냐? 상식적인 저독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알겠어요. 아니, 목사님 얘기 좀 그렇지. 끝이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갑시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야, 근데 그 코러스 그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안되안 들어올래? 어, 나들어녕 안녕! 안녕!